그쵸, 남성흡는 사냥용 짱짱 한 밖에 봐. 야, 전편이야. 뭐야, 이것도. 심각신도 들어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꽝입니다 <웃음> 아이고 70만원 정도 하네요 70만원 네개 7세 28 280에 아 300만원 어 그러면 뭐 토탈한 500만원 정도 벌었네 500 우리가 이번 시간에 호선미량 신성곡의 호선미량 1시간 사냥 결과 상체 500만냥을 벌었습니다 박수 보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깜찍길러의 언펀맨강목천왕 아, 1시간 사냥터 공략 다섯 번째 시간 우리의 포선미량을 사냥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구요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깜찍길러였습니다 바이바이